안녕하세요 K의 은세공방의 K입니다 오늘은 왜 은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어, 은세공 왜 은으로 할까요? 여러분은 귀금속 하면 어떤 금속이 생각나나요? 금, 은, 그리고 뭐 백금 정도가 있겠죠 네, 이세 금속은 금속 자체의 희소성도 높고 사실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전도성이 가장 높은 금속이라 활용도랑 실용도 면에서 굉장히 가치가 큰 금속들입니다. 그래서 세개다 가격이 비싸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이 항상 은보다 비싼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외적으로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은이 금보다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유물들 중에 은으로 도금한금 제품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스 격언 중에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런 격언이 있죠 요즘에는 침묵에 대한 뭐 침묵이만큼 좋다 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웅변이 침묵보다 훨씬 좋다 라는 뜻으로 쉬었다고 해요 실용적으로 봤을 때 은은 음, 금 다음으로 가늘게 뽑을 수 있는 연성 그리고 얇게 펼수 있는 전성 이게 금 다음으로 가장 좋은 금속이라서 가공성이 아주 좋아요 우리가 깎고 다듬기 편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에는 항균 효과가 있어서 항균 성분으로도 널리 쓰입니다 보시면 요즘 세탁기, 그리고 뭐에어컨 필터, 칫솔에도 은으로 코팅하거나 은이온이 추가된 제품들이 많아요 이거 다 항균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몸에 좋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실제로 은을 먹으면 은피증이라는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은피증 걸리면 저처럼 피부가 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섭취는 금하는 걸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신구를 은으로 만드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귀금속 중에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금과 은의 차이는 60배 정도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금으로 금속공에 하다가는 집안이 거덜납니다 큰일나요 일반적으로 한돈 한돈이면 3.55g 정도 되는데 금이 한돈에 보통 20만원 정도 하고요 은이 한돈에 2천원 정도 하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왜 은으로 장신구 액세서리를 만드느냐 1번 귀금속이고 2. 번항균효과가 있어서 몸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공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 귀금속이지만 싸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없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네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아, 오늘은 왜은세공을 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부터 은을 만져볼까요 음 안녕